어. <웃음> <웃음> <안녕하세요. 웃음> <웃음> 라 워먼 예? 네, 고맙시사맙다고예다정고무신 이제 다드맙아 고맙다. 고맙다. 고맙아 고맙다. 고맙다. 고이 열0명의 이상 친구가 있고 잠과 술이 있으면 남녀 사이에 친구는 없어요 입이 안다벌어지거든요입한번 <웃음> 속궁합이 안 맞으면 못 맞나요 아 짜릿하죠? <웃음> 한창 <한참> 외로운 시기 <웃음> 내가 널 좋아하고 있어 내정 네, 좋은 거 같아요 <웃음> <웃음> 하나 둘셋